드디어 원어스 두잇에 저 혼자 하게 된 날이 오네요 와우 이번에 원어스 두잇은 VR입니다 VR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백사리가 <웃음> 났네? 해본 적이 있는데 멤버들이 없는 원어스 두잇은 처음이기 때문에 <웃음> 뭔가 긴장도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게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<웃음> 그리고 제가 머리를 지금 이렇게 넘겼는데 VR을 이제 고글을 쓰잖아요 고글을 쓰면 머리카락이 이제 내리면 좀 길어서 눌릴까봐 네, 머리를 깠습니다.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! <웃음> <긴장했네>. <웃음> 기대된다! <웃음> 와, 신기하다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고소공포증은 좀. 제가 별로 안 돌릴 것 같아서. 오! 성만. 오! 오! 어. 어 왜, 뭐야, 뭐야, 뭐야. 왜나 말고 다른 분이 놀라시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와, 짱이다. <웃음> 오, 헬리콥터. <웃음> <웃음> 무슨 건가요, 제가? 다시 간다, 재도전. 이 원어스 여섯 개 한번 챙겨 보겠 오, 예. 어, 걸고 <웃음> 있어. 아! 아! 어휴, 숨었다. <웃음> 어, 뭐야? 어, 전화이야 이번에는. 어! <웃음> 뭐야, 쟤지쟤 <쟨> 뭐지? 보지 마. <웃음> 칠것 같아! <웃음> 근데 이거 히어로 모드는 뭐예요? 아, 눌러도요?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?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 이거? 오? 오호! 와이 짱이다! 아! 오호! 어디야? 불 어디 있어? 저기야! 오! 당연히 있어. 이게 제일 재밌네. 와 진짜 영웅이 된것 같아. 예 yeah, 어디야 날날 날 부르는 소리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<웃음> 별3개어 상당히 만족적이 만족이 이거 뭐야 이거 I'm short 아난 작다고 여보, 반응 반응이 거였구나 이시다 좀 이렇게 좀 숙여야지 되네. 으아. 이리로 좀 꺾고 싶은데? 꺾고 싶은데? 어떻게 꺾지? 어떻게 꺾어? 몸을 움직이면 된다고요?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뭐 고개를 흔들어야 되네, 오! 예, yeah. 오! 오, 뭐, 사슴도 있어. 동주 잡아라. 슈퍼 점프 어? 동주가 날 막았어. 헤이. 뭐야? 제발, 제발! 뭐가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 픈데저몇 <웃음> 점이에요 그래서? 아떻게 8800원 될것 같은데? 왜 얘기하실래요? <웃음> 아 저기 저런 장애물이 있구나. 절대로 브릿지를 않게 살짝살짝 살짝, 살짝 미리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음 장애물 파악 완료. 여기서 이렇게 <웃음> 한개 할게요. 세 보이는 사람들. 어어어어아 어야 잘하네 동별아 그만 둬안 된다 타임 장난 <웃음> 멈춰 어? 수많은 사람이 날지켜보고있어와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 포기할 수 없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꺼꺼 Going to the scorecards, the judges h a determined by majority decision. 이겼어, 내가 볼 때. 잘잘때잖아 잠시만요, 저기요, 여기요. 누가 이겼어요? 아 진짜요? 등도 들어드릴게요. 네, 심판번호가 수고하셨습니다. 오심이 있었지만. 수고하셨습니다. 힘들었어요. <웃음> 저는 권투. 권투가 뭔가... <웃음> 마지막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긴 것 같거든요. 근 심판의 오심이 작용한 것 같아서 아 투문들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진짜 완전 실제 같아서 투문들이 이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라서 이 정도였던 거지. <웃음> 원어스! 두잇! 이거 다른 애들한테 말해주지 마세요 다른 애들도 개인 할때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해야 돼예 yeah. <웃음>